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꿈. 출세할 사람과 만나게 된다. 추진 중인 일이나 계약 등을 확실하게 성사시킨다. 개천에서 용을 보는 꿈. 입신 출세하여 장차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거나 지도자적인 인물이 될 아이를 출산하게 될 징조입니다. 공중에서 용이 담배를 피우는 꿈. 단체나 기관, 매스컴 등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되거나 사회 풍조를 쇄신할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구렁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꿈 고생 끝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된다. 구름 속에 숨은 용이 머리만 보이고 꼬리가 보이지 않는 꿈 하는 일마다 어려움과 고통을 따르게 된다. 특히 출산이나 여행을 조심해야 한다. 구름 속에서 용이 눈을 부라리며 입방울을 떨어뜨리는 꿈태아가 유산하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길 징조입니다. 구름 속에서 용이 큰 소리를 내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많은 것을 갖게 되며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을 하게 되어 명성을 떨치게 된다. 구름 속에서 용이 비를 내리는 꿈. 집안에우환이 생겨 근심하게 된다. 임산부는 유산될 수 있다. 구름에 오른 용이 천둥과 번개를 치는 꿈. 퇴몽이라면 사회적 지도자가 되어 세상을 이끌 아이가 태어난다. 꼬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용을 보는 꿈. 여러 개 달린 꼬리는 사업체나 기관을 나타내며 사업이나 학업을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사업가는 장차 여러 개의 지사나 지국을 해외에 두고 활발히 운영해 나가게 된다. 나무에 있던 용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거나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날아가는 용의 똥을 두 손으로 받는 꿈.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다. 다른 물체가 용으로 변하는 꿈. 작품. 예. 사업 등이 크게 성공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징조입니다 대문 앞에서 용이 버티고 있는 꿈.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길몽입니다. 덤비는 용을 무기로 죽이는 꿈. 힘 있는 경쟁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된다.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보며 접근하는 꿈. 두 단체가 서로 대치하여 싸우게 될징조입니다두마리 용이 서로 엉키며 승천하는 꿈. 동업을 하여 성공하거나 천생연분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태몽이라면 문물을 겸비하여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응시하며 달려드는 꿈. 두 개의 세력단체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배치하게 되며 서로의 이득을 위해 싸우게 된다. 무기를 사용해서 용을 죽이는 꿈.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완수하게 된다. 물속에서 잠자고 있는 용을 보는 꿈. 어떤 기관에서 보류되어 있는 일에 관계하거나 금은 보활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바닷물 속에서 용이 잠을 자는 꿈. 기관에서 보관 중인 귀중하고 희귀한 보물을 보게 된다. 불난 집에서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 융성해져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징조입니다. 불이난 집에서 용이 나와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많은 재물을 갖게 된다. 불이난 집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불 달린 용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꿈. 권력과 명예를 얻어 감투를 쓰게 될 징조입니다. 2파 승진 시험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승천하는 용의 꼬리를 붙잡다가 놓치는 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거나 장래에 출세할 사람과 만나게 된다. 승천하던 용이 갑자기 슬퍼하며 고개를 떨구는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가족 간의 불신이 깊어진다. 승천하던 용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태몽이라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다. 사람 하나가 용으로 변해 승천하는 꿈 자신이 소망하던 일들을 이루게 된다. 상룡이 몸을 틀며 승천하는 꿈. 자손이 몸무를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 될 징조입니다. 상룡은 남녀의 결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에 용이 승천하는 꿈. 태몽이라면 아들보다 더 귀한 딸이 태어난다. 태어난 아이는 중년보다 말년이더 다복하다. 용과 싸우는 꿈. 벅차고 힘든 일에 도전하게 된다. 용과 싸우다 지는 꿈. 용과 싸우다 쫓기는 꿈.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용과 싸우다가 잠을 깨는 꿈. 벅차고 힘든 일에 도전하게 되지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용에 올라 타는 꿈.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된다. 용에게 귀를 물리는 꿈. 귀병을 갈아 귀먹거리가 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암시입니다. 용에게 물려 피투성이가 된채 도망쳐 나오는 꿈. 복권당첨 부동산 매매 등으로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용에게 물리는 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재물이 넉넉히 들어오거나 출세하게 된다. 태몽이라면 아들이 태어난다. 용을 낳는 꿈 태몽이라면 재복과 명예를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향후 재벌, 유명인 스타, 정치가 등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용을 두 팔로 안고 있는 꿈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될 징조입니다. 용을 두 팔로 꼭고안는꿈 용을 품에 안는 꿈 하는 일에서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 또한 자신을 도와줄 훌륭한 협조자를 만나게 되거나 미혼자는 운명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간혹 힘에 벅찬 일거리를 맡게 되어 협조자와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용을 만나서 용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출세를 하게 되거나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용을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사업 성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된다. 용을 붙잡아 해치거나 못살게 구는 꿈.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며 신분이 귀하게 되고 좋은 운이 따르게 된다. 용을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꿈. 신분이 귀하게 되고 기룬이 트일 진조입니다. 어떤 벅차고 힘든 일에서 뜻을 이루게 될 진조입니다. 용을 자신의 목에 감고 있는 꿈. 하는 일이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며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게 된다. 용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꿈.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며 입신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학업 또는 사업이 크게 발전한다.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된다.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모든 일에 크게 성공하게될 최고의 길몽으로 크게 출세하여 권력, 명예, 재물을 얻게 된다. 소어성취 시험합격 등 좋은 운이 최고로 상승하게 된다. 향후구시에 합격하거나 정치가나 지도자가 되어 권세와 명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용의 똥 속에서 황금이 나오는 꿈.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며 행운이 따르게 된다. 용의 문장이나 조각을 보는 꿈. 희귀한 물건. 또는 고전 작품 등을 찾게 되거나 저명 인사 또는 위인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될 징조입니다. 용의 입에서 금이나옥이 나오는 꿈. 직장이나 집안에서 경사가 생기며 모든 경쟁에서 승리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 용이 강이나 바다에서 있는 꿈. 태몽이라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다. 용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꿈. 지, 권세, 명령 떠이가 몰락하거나 벅찬 일이 성사될 징조입니다. 용이 공중에서 불을 뽑는 꿈. 깊은 흥과 진리를 터득하고 계몽 사업 또는 작품으로 세상을 감화시키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 구름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꿈. 사업이나 작품이 성공하여 세상이 놀랄 만큼 큰 소문이 날 징조입니다.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 태몽이라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다. 용이 그린 그림을 보는 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물건을 구하게 될 암시입니다. 용이 나무에 걸려있는 꿈.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일을 맡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모함이나 사기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용이 다른 동물로 변하는 꿈. 불필요한 고집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권 더툼을 하게 된다. 용이 대궐이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 꿈. 관리자나 지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갖게 된다. 용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관청에 취직하게 되고 재물과 명성을 얻게 될 진조입니다. 용이 더러운 곳에 있는 꿈. 자신이 책임을 질수 없는 일이 생기고 그것으로 몹시 불안해질 징조입니다 용이 덤벼들거나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꿈. 시험합격 취업 등 바라는 일이 모두 성사되며 향후 권세를 얻게 된다. 용이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싸움을 거는 꿈. 사업가는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겪은 후에 일이 성사시키게 된다. 용이 물속에서 자는 꿈. 자신이 소속된 직장이나 기관에서 큰일에 관계하게 되거나 금은 보화를 얻게 된다. 용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일거리가 생기게 된다. 용이 물독으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꿈. 크게 길할 징조입니다. 용이 바다나 호수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재물을 모으게 된다. 태몽이라면한 시대를 풍미할 인재가 태어난다.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꿈. 계획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게 된다. 용이 방 안에서 맴돌고 있는 꿈. 구독자나 협력자가 나타날 암시입니다. 용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